안녕하십니까 신속하고 정확하게 kp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산내면에 있는 수리가 되어 있고 텃밭이 많은 주택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을 위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산내면에서 외칠리로 가는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에 입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 논이 있어 아주 보기가 좋은 곳입니다. 마을 진입로입니다. 집으로 가는 골목입구입니다. 앞쪽에는 논이 있습니다. 들어가는 골목입구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집이 오늘 매매할 주택입니다. 현재 집 상태입니다 기화가 이어져 있고 양쪽으로 텃밭이 아주 많은 집입니다 현재의 텃밭 상태입니다 텃밭이 많은 주택입니다 싱크대의 수리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욕실 수리 상태입니다 아주 깨끗하게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문과 창문 수리 상태이며 장판과 벽지가 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남량이라서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오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 경주시청에서 물건지까지 거리는 약 31km이며 차량으로 약 34분 거리에 있습니다. 경주IC에서 물건지까지 거리는 약 24km이며 차량으로 약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산내면 사무소에서 물건지까지 거리는 약 1.6km이며 차량으로 약 2분 거리에 있습니다. 상세페이지입니다. 주소 경북 경주시 산내면 외칠리에 있습니다. 거래형태는 매매입니다. 지목은 돼지입니다. 돼지면적은 456제곱에다 1 3 8평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금폐율 40%와 용적률 100%로 신축하실 수 있으나 수리가 되어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도로는 포장된 도로에 접해져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20.79제곱미터 약 7평입니다. 중계대상물의 종류는 주택입니다. 주구조는 목조입니다. 지붕은 토기화로 되어 있으나 위에 칼라강판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총동수는 한동이며 총층수는 1층입니다. 입주 가능일은 23년도 4월 30일이며 구성은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이 있습니다. 수리상태는 도배, 장판, 붓바이장 싱크대를 수리했습니다. 사용 승인일은 건축물대장상 1947년입니다. 주차대수는 건축물대장상 0대이지만 마당에 여러 대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관리비는 없으나 수도와 전기로는 별도 사용료가 있습니다. 방향은 안방기준 남량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은 또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1억1500만원입니다.